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 t v 입니다 한국인의 새해선호여행지로 태국과 미국의 선호도가 급상승하고 베트남은 하락조짐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태국 호텔업계에서 원격근무자를 위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였습니다. C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가운데 태국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제한적이나마 골프여행이 가능해집니다. 해외여행에 목마르셨던 분들, 그중에서도 특히 태국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 특별관광비자 등으로 태국을 방문하실 분들은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올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해외여행 국가 조사에서 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산하기관인 공항산업기술연구원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인 1870명과 중국어 사용자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일본어, 베트남어 사용자 1,003명 등총 2,87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는데요. 해당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인이 선호하는 해외여행 국가에 대한 응답은 1위 태국이 33.3%, 2위 일본이 17.1%, 3위 미국이 14% 순이었습니다. 빅3의 태국, 미국, 일본이 상위권의 이름을 올렸고 베트남, 중국은 설문조사에서 상위순위권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는 C19 사태 이전인 2019년 한국인의 해외여행 실제 행선 지와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당시 1위에서 6위는 각각 일본, 베트남, 중국, 미국, 필리핀, 태국 순이었습니다. 선호도가 실제 여행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태국과 미국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C19 사태와 중 적나라하게 드러난 외교적 호불호 정서 그리고 각 나라들의 문명적 수준이 재편되는 것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기 남아시아에서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에 대한 한국인, 한국기업의 호감이 높아진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답한 해외여행 희망지 중 한국은 31.2%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27.3%보다는 상승하고 2019년에 33.5%보다는 하락한 수치입니다. 물론 한국측 조사라는 것을 알고 호의적으로 대답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C19 발생 이전인 2019년 해외여행 유무를 묻는 설문에 내국인의 91.9% 외국인의 81.5%가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2020년도의 같은 설문에는 내국인의 38.5% 외국인의 46.5%가 있다고 했으며 2021년 해외여행 계획 유무를 묻는 설문에는 내국인의 39.7%, 외국인의 42%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해외여행은 구매력, 지불능력과도 연관되는데 한국이 구매력 기준으로 동아시아에서 1인당 GDP가 일본을 몇년 전부터 제치고 가장 높지만 실부 사태 추이를 감안해 좀더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내 및 해외를 포함해 여행을 가지 않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 내국인의 경우에는 2019년에는 일정 조율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7.3% 로 가장 높았으나 c19 발생 이후에는 질병 감염 우려를 선택한 비율이 2020년에는 66% 2021년에는 61.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외국인 역시 2019년에는 일정 조율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6.9%로 가장 높았으며 C19 발생 이후에는 질병 감염 우려를 선택한 비율이 2020년에는 74.1% 2021년에는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태국 내신종호흡기 질병 감염증의 재확산으로 수도 방콕 등 28개 지역의 민간기업에 재택근무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방콕의 호텔업계가 잇따라 원격근무 리모트워크자를 위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태국 관광업을 지탱해온 외국인 관광객 회복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국내 관광도 자제하는 움직임이 확산이 되고 있어 호텔업계는 살아 함께 위한 활로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오구라 니코 호텔 매니지먼트가 방콕 통로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 니코방콕은 객실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유즈와 4박 5일 숙박패키지 등두 종류의 리모트 워크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유즈는 체크인이 오전 8시, 체크아웃이 오후 8시인 상품이고요 최장 12시간에 걸쳐 객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1200바트이며 세금 및 봉사료 포함 금액입니다 4박5일 숙박 패키지도 동일한 시간에 체크인 체크하우스 할수 있으며 4900바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객실은 수페리어로 객실당 이용 가능인원은 최대 2명까지입니다 주차장, 고속인터넷, 수영장, 커피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호텔 내 일부 레스토랑을 20%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 니꼬방콕의 한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중 휴식시간에 수영장과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가 있어 해당 상품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4박 5일 숙박 패키지의 인기가 높다면서 이용객 대부분이 태국이며 연령층은 20대에서 40대가 중심이고요 월요일 아침에 체크인 금요일 밤에 체크아웃해서 주말은 집으로 귀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통이 좋은 통로역 앞에 호텔이 위치해 있어 사무실에 가야할 경우도 교통편이 편리해 많은 사람들이 호텔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호텔은 태국 정부가 C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사태 선언을 발령하고 재택근무를 도입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리모트 워크 플랜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입국 규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으며 국내적으로도 결혼, 회의실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재차 재택근무가 실시되고 있어 비어있는 객실을 오피스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상품은 1월 말까지 제공이 될 예정이지만 수요에 따라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재원의 수요도 흡수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외국계 호텔들도 지난해 제공한 리모트 워크플랜을 다시 제공하고 있는데요. 방콕 나나 지역에 위치한 하얏트리젠지스쿰빗 방콕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9시까지 고층부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데이유즈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1350바트부터이며 올해 5월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객실 외에도 복사기 등이 설치된 비즈니스센터, 수영장,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호텔 내 레스토랑 이용시 1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콕 칠롬지구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방콕은 리모트 워크 플랜 객실로 객실 면적 45제곱미터의 그랜디드럭스와 면적 67제곱미터의 코너 스윗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 반일부터 1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4종류의 플랜이 있고요. 요금은 1900바트부터 89000바트까지 있습니다. 별도 요금으로 조식과 중식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호텔 관계자에 의하면 본 상품은 일본을 인 비롯한 외국인 주재원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콕 호텔들의 객실 점유율은 작년 12월에 12%에 불과했습니다. 태국정부관광청에 의하면 태국 내 호텔의 객실 가동률은 지난해 1월, 2월은 60에서 70%였으나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책으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이 되고 국내적으로도 경제, 사회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4월에는 2%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후 국내 여행객 증가에 따라 서서히 회복 기조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9일 방콕 서부 사무사콘주 수산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여행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확산이 되었고 12월 태국 내 호텔들의 객실 가동률은 33%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방콕의 호텔은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객실 가동률은 지난해 1월 85%에서 3월 21%, 5월에는 7%까지 하락했었고요. 이후 완만한 회복 추세에 있었으나 12월에는 12%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방콕은 신종 코로나 감염이 가장 높은 레드존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귀국자 입국자들에게 대체 격리시설을 제공해 활로를 찾고 있는 호텔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의 본격적인 회복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며 국내여행객도감소한 추세에 있어 태국 호텔업계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C19로 해외 여행이 제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는 골프 여행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입니다. 태국 정부는 승인된 6개 골프 리조트에 한해 2주간의 의무 격리 기간 동안 해당 리조트에 격리하면서 골프 라운딩을 즐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태국 관광청은 태국 정부사나 C19 상황 관리 센터가 외국인 골퍼에 대한 골프장 격리 권역을 승인하고 6개의 골프 리조트를 격리 가능한 골프장으로 지정함에 따라 C19 상황 속에서도 태국에서 외국인의 골프여행이 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C19 상황관리센터는 입국하는 외국인 골퍼들을 위한 격리 검역이 가능한 정부 승인 골프 리조트를 발표했는데요. 태국의 골프 격리 검역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골프 리조트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깐짜나부리에는 3곳입니다. 마이다 골프클럽, 에버그린 힐스 골프클럽, 블루스타 골프코스, 나콘나역의 아티타야 골프앤 리조트, 페차부리의 사왕 리조트 앤 골프 클럽 치앙마이의 아티타야 치앙마이 골프 앤 리조트까지 총 6곳입니다. 태국 C19 상황관리센터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태국이 외국인 골퍼에 대한 골프장 격리 검역을 승인한 정책에 대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골퍼들은 2주간의 의무적인 격리 기간을 방에만 갖춰 보내는 대신 골프 격리로 지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골프 격리는 태국 C19 상황관리센터의 방침에 따라 태국 골프협회와 연계한 것으로 태국 여행을 원하는 관광객들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을 차단함과 동시에 골프도 즐길 수 있도록 태국 정부에서 승인한 15일간의 격리 검역 과정의 일종입니다. 골프 검역 격리를 선택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원활한 입국을 위해 단수 입국 관광비자 또는 특별 관광비자 등 비자와 의료 및 여행보험 그리고 입국 허가서 등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태국의 경우 C19 상황으로 작년에 비해 필드 예약이 쉽고 붐비지 않아 골프장 상태가 좋고 플레이 속도도 훨씬 빨라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의 골프 코스들은 가성비가 높고 몇 개의 골프장은 현재 할인된 그린피와 특별 편의설이 포함된 격리 패키지를 제공해 여전히 골퍼들의 천국으로 꼽힙니다. 태국 보건부에서 인정한 격리 골프 패키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교통 관련 내용입니다. 방역이 완료된 전용버스로 공항에서 선택한 골프장까지 편도로 안전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두번째 C19 테스트입니다. 보건부 기준에 맞춰 3회에 걸친 병원의 실시간 PCR을 이용한 C19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해당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C19 보험입니다. 총 30일간 10만 달러를 보장하는 C19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네번째 음식과 숙박에 관한 내용입니다. 편의시설을 갖추는 편안하게 쉴수 있는 숙박시설이 제공이 되며 1일 3회의 식사가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골프에 관한 내용입니다. 격리 기간 동안 최대 14번의 골프 라운딩을 하게 됩니다. 1일 18호 라운딩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패키지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확인서 및입국 허가서 발급을 위한 운영비와 7%의 세금 포함 요금입니다. 요금에 비자 발급 서비스는 불포함됩니다. 처음 격리 7일 동안 세탁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므로 7일간 필요한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패키지에는 캐디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골프클럽 등을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해당 패키지를 이용하기 위해 여행 전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여행 전 72시간 이내에 발행한 C19 음성 확인서 비행기 여행이 가능하다는 건강증명서입니다. 해당 패키지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격리 기간 동안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골프장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시 해당 게스트는 추가로 14일간 더 격리해야 하며 본인에 의해 C19에 노출된 사람들의 격리 및 의료비용 지불을 포함하여 타인의 모든 건강 및 안전 위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골프장 격리 허용은 C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라 국가 간의 이동이 매우 어려워진 시기에 태국이 외국 관광객 유치 아이디어를 모색해 내놓은 것입니다. 관광 산업이 국내 총생산의 20%를 차지하는 태국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묘수로 평가됩니다. 태국관광청도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C19 대유행 기간에도 태국은 골퍼들의 파라다이스로 남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C19 유행전과 비교해 티타임을 잡기가 쉽고 라운딩 진행 역시 빠를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태국 당국은 현재 총 56개 국가에서 오는 관광객에 대해 이렇게 격리 골프장을 이용하며 최대 30일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요. 원래 태국으로 가는 관광객 규모가 컸었던 우리나라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의 모 여행사에서는 지난 1월 24일부터 매주 일요일 출발하는 아티타이 c c 15일 체류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상품가는 항공, 숙박, 식사, 그린피, 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된 14일 기준요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전동카트 캐디피는 별도입니다. 해당 상품은 이용객이 격리가 끝난 직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적극 이용했습니다. 방콕에서 태국 국내선을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도 라운디를 즐기거나 자유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 반응 또한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19 이전에도 겨울철 동남아 지역에서 몇 달간 휴양을 즐기는 중장년층 수요는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여행사의 관계자는 주 고객층은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으로 부부 단위 예약이 많다며 비록 무사히 됐지만 지난 1월 10일 출발 예정이었던 상품도 200명 모객이 완료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귀국 후 자가격리가 여전한데다 고객층도 한정적이지만 조금이나마 해외여행에 물꼬를 텄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1월 10일 기준 30명에 불과한 인천 방콕노선 국적기 항공 승객도 조금씩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희 코리안시아TV에서 준비한 태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태국 여행과 관련된 소식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